또 오마부덤 1층에 가면은 알처럼 생긴 식물이 있다? 이거 알고 보니 저 거미 잡는 거 아니지? 알처럼 알처럼 알처럼 생긴 꽃 알처럼 아 근데 알처럼 여기서 알처럼 생긴 거면은 눈에 금방 띄겠는데요? 한평생이 지난 후 아니 아까 왜 안보였지? 아까 지나갈게 없었는데? 자 우마 신전 1층에 피어나는 투구꽃 즉 요걸 찾는 겁니다 어 이거 뭐야 시험의 증표? 에이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위치 알려주는 거 개꿀띠 아니네 여기 도착해서 찾아야 되나보네 1층에서 투구꽃을 찾을 수 있다 어 그냥 찾을 수 있다네 아 보통 여기 근처에 있을 건데 그면은 아, 여기 있다. 찾았다. 찾았다. 네, 보통 근처에 있다니까. 오면 숲에 야명주 열매를 맺는 희귀한 곳. 얘왜 이렇게 열을 올려? 월광아, 어디 있어? 아, 아 여기서 찾는 거야? 우 와! 힌트가 없네? 그냥 여 기서 찾는 거네. <웃음> 높은 곳, 높은곳 곳이... 이어 아니, 저붉은 기둥 은？아, 어떻게 올라 가지？야, 이거 한번 죽 어서 다행 이다. 한번 죽어서 다행이다 한번 죽어서 다행이다 이걸 이렇게 찾네?